안녕하세요. 자취아지입니다 오늘은 쌀 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고 싶은데 그냥 빵이나 이렇게 햄버거나 사먹었던 적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한테는 쌀이 몸에 제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쌀 씻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우선 건조된 쌀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쌀겨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쌀겨를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볼에 넣고 물에 바라서 이렇게 쌀을 씻으신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찬물에쌀겨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쌀겨 같은 게쌀 안에 흡수되고 맙니다 첫 번째는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재기에 물을 좀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하는게 쌀을 빨리 뺄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통 볼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쌀을 넣게 되면 쌀을 빨리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으시고 볼을 넣고 이 쌀을 넣겠습니다 쌀을 넣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저어주신 후에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물에 건지겠습니다. 어, 다시 물을 좀 받겠습니다. 물을 받고 다시 두 번째 물도 이렇게 물에 바로넣고 이렇게 저어서 빨리 이두 예, 번째 물까지는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예,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있는 쌀을 여기에 부어줍니다. 손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줌으로써요 쌀과 쌀에 있는 이런 쌀개들이 이런 마찰에 의해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될수 있는 대로 물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젓다 보면 이게 물이 있으면 마찰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떨어지기 힘듭니다. 고양이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예, 예전에는 막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손에, 손으로 막치댔거든요 근데 그 요즘 쌀들은 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때부터는 자루를 특별히 이용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놀람>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통 뭐 일식집에서는 이런 체에 받쳐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빼거나 보통 가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침수를 시킵니다 바로 하실거면 침수 시켜도 크게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밥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물기를 완전 제거한 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밥 같은 경우에는 반물을 좀 잡아야 됩니다. 종이컵 같은 걸로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 이게 만약 이게 만약 불려 졌다, 그러면 이 불린 쌀을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 불린 쌀을 만 이게 두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물두 컵을 넣고 쥐살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취사하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쌀 씻는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이지만 그래도 뭐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쌀이 식은 물이 완전 깨끗하게 안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쌀을 너무 많이 씻게 되면 아무래도 쌀의 고유한 그런 영양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세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